당신의 분이 하늘을 날게 된다면 이런 모습은 아닐까요? 영상통화는 이렇게 하게 되겠죠 나에게 딱 맞춘 영화 감상도 강할 거예요 폰과 함께 하늘을 난다니 생각만 해도 정말 짜릿하지 않나요? 셀커도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자, 모두 손 흔들어 보세요 어두운 밤길도 걱정 없고 셀프 충전도 기대되네요